저희는 시각장애인 분들의 이야기를 향기에 담아서 스토리캔들을 제작하고 있는 혼날리다 라고 합니다. 이로움은 E-L-O-U-M이라고 해서 에코라이프 오브 U-M-E의 약자예요. 그래서 저희 커뮤니티의 이름이 이로움이고요. 직장인들이 하는 직업이라는 게뭐 안마 아니면 뭐 사회복지사 뭐 특수교사 그런 몇 가지 안 되는 직업에 되게 한정돼 있거든요. 저희도 우리가 캔들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. 그래서 처음 저희 손으로 처음 뭐 재료를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포장까지 처음 해봤을 때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고요. 올바른 먹거리는 견과류나 현미 뭐 이런 건강한 재료를 통해서 좀 올바른 간식을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한 프로젝트였어요. 단가가 맞지 않았습니다. <웃음> 도저히 너무 힘들더라고요. 왜냐면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어, 너무 많이 손이 가갔고요. 재료비도 비쌌고 그래서 저희가 감당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점이 왔었어요. 네. 괜찮아, 실패해도 돼. 한번 해봐. 이렇게 다독이면서. 별 기대도 안 하는 것 같고, 저한테. <웃음> 너무 좋았어요. 그거 하면서 자신감도 많이 얻었고, 모양도 이랬다 저랬다 계속 바꿔보고. 언니 자비를 털어서 한단 말이에요, 이 활동을. 뭔가 이걸 계속해서 이어나가려면 조금 이익을 챙겨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. 요새 모든 친구의 생일선물을 캔들로 하고 있거든요 <웃음> <웃음> 모든 선물은 다 캔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느 부분에서 돈이 줄더라고요 제 생활에서의 이렇게 좋은 일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들었던 다른 불필요한 비용들이 많이 절감되고 있고요 이제는 균형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다른 커뮤니티들이 지원사업을 받는 걸 보면서 저 단체들이 저런 결과물을 원하고 시작한 게 아닐 텐데 굉장히 비슷한 결과물들이 나온 걸 많이 봤어요. 청년활은 저희 아웃풋이 그 지원사업을 통해서 모양이 변하지 않고 이제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저희 모습과 가장 비슷한 결과물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고 그래서 청년활을 지원하게 되었고 제가 되게 특별해졌다고 생각을 해요. 사장쟁이들 중에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없고 뭐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뭐 공익 활동 뭐 사회적 경제 이런 걸 너무 먼 얘기라고 생각했고 막 저랑 상관없는 그냥 어 좋은 일이구나 약간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그런 거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 약간 제가 제일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. 제 삶이.